아, 나 너무 감격스러워 오, 아, 이거 봐. 너무 강력한데? 잠시만 와나 이거 너무 신기해 이런 거 처음 봐 아니 근데 저기 창문은 창문 왜안 열려? 열리겠지 아 이건가? 아닌데? 창문은 어떻게 열어? 오, 대박 <목소리> <목소리> 야야야 이거 <난 되게. 목소리> <목소리> 저희 이제 도착해서 렌트카 빌리고요. 여기 만복이네 김만복 애월점을 왔습니다. 밥 먹고서 이제 또 구경하려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신났어요. 어떡해! 너무 좋아요. 아점 진짜로 물병아니그 소리가 너무 오. 몰라. 근데 한번안 해봤어. 잘 먹겠습니다. 간장찌개 이게 무슨 놈이 음, 너무 쫄깃쫄깃해요 맞네요. 알맞아요. 어. 와 여기 되게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고 왜 이렇게 좋아? 나도 아, 할라봉 할래 그럼. 할라봉으로 <웃음> 축일이야. 세 개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미쳤어 어떡해 너무 좋아. <웃음> 좋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 와우. 와우. <웃음> 아주 달달구리하군요. 마음에 들어요. 제주에서 몰디브 한 잔. 응? <웃음> 제주에서 모히또 한 잔. <웃음> 행복하다. 나도 이 풍경에 취한다 아. 어 맛있겠다 뭐야? 이거는 당근이고 어. 얘는 쇼콜라 오! 너무 즐겁다 너무 즐거워 음. 음. <웃음> 뭐가 유명한데? 생크림도 맛있고, 얼그레이도 맛있어. 다 맛있어. 우유랑 젤라 두챠 남아있구요. 너무 예쁘다. 어, 쩌면 음. 좋아. 데려. 아 근데 술은 위스키를 사야 되는데 위스키 가게 없네. 그러면 시장 가야 되겠다. 동네 시장. 음. 어어 여긴인것 같은데. 에어컨 리모컨하고 TV 리모컨. 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무자. 어. 아. 아, 아, 뭐. 음. 그렇지. 어. 어 깜빡. 어 깜빡 깜빡 가. 여기 술 취하고 올라오면 안되겠는데 뷰티 유튜버 캐리어에 일단 저네 어, 자 일단은 하이볼에 넣는 레몬즙 하나 하이볼에 넣는 아 저게 몇개몇 개를 먹으려고 얼마, 이거 이거 다 마셔야 돼 하이볼 넣는 나 고수 세개 지금 제일 알스가 할 말이야 1 1 n 1십1 n 엔나 근데 블랙쿠션 아직 리뉴얼 전거 쟁여놨는데 아직 못 썼어 이게 <웃음> 다 조금조그만한 바디워시부터 막 샴푸랑 컨디셔너랑 이런 거다 있어. 우와. 이 헤어 앰플까지 다 있어. 와우. 미니 사이즈로. 최고지. 내 거랑 너무 비교되는 거. 짱이지? 난 이렇게 포켓. 거기까지. 우와. 너무 귀엽지? 오늘 여기 쓰고 가야지. 그런 근데 파크 한번 빌려줘. 영상으로 이렇게. 언니 우리 연봉 아도 이번 어 연도 도네이버그잠깐로그인하 네, 네, 네, 네, 네, 하래. 아 로그인 해놨어, 정도. 아 씨. 네. 로그도아왜 이렇게 기냥고 로그인 안돼 안돼 나 로그인 해야 된단 말이야. 막았댔어. 아, 와 일분 컷. 3 0초 원에 막감댔어나 이제 들어갔어. 언니 진짜. 언니의 준비상의 시했이어 해볼까? 오일, 폼, 크림 다 있어. 그리고 마스카라 리무버도 있다고. 와 준비술 철저하죠오 씻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을 기다리면서. 저는 이번에 화장품도 미니미로 가지고 왔는데 그 클렌징 제품들도 이렇게 제가 미니미로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빠질 수 없는 나의 마스카라 리무버. 왜냐면 오늘도 완전 짱짱한 마스카라를 했기 때문에 이 원래 안 지워지면 은 제대로 안 지워지더라고요, 마스카라가. 실용적인 걸 굉장히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들고 다니기 편한 걸로 챙겨오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브이로그에서 재미없으시죠?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토너 웰라쥬. 밀크 피들 토너. 히알루론 이 캡슐 세럼 빨리 하면서 치킨 먹어야겠다. 먼저 드세요 저 기초케어를 조금 하고서 어, 기사히 먹겠습니다 기사히 아니 아니 먼저 먹어 먼저 먹어 먼저 먹어 아니야 괜찮아 먼저 먹어 아 얼굴 따가워 이 건조해서? 어왜그 정도야? 이렇게 따갑지? 오늘 탈나? 아타 거야? 땡? 근어갔던거 들어 근데 얘가 들고 들고 가고 있어 나 열심히 뭐. 앰플 푸고 어. 아. 있다 니까 아, 진짜? 나전복치킨 처음이야 어 나도 짠 전복치킨이랑 그 생맥주 예스 <웃음> 아질수 없는 생맥주 내일 그러면은 회? 내일 어? 응. 회하고 다음날 고기? 돼지. 흑돼지? 흑돼지. 어. 우와, 뭐야? 아니, 신기하게 생겼네. 사고정같이 음. 그거 빠마한 거? <웃음> <웃음> <왜>? <웃음> 쓰는 거? 어, 아줌마 빠마할 때는거 <웃음> 근데 아줌마 빠마가 됐어. <웃음> 야 <아니야>, 귀여워. 비빔. <웃음> <에이. 웃음> 오! 음. 오. 오. 먹어 볼까요? 고소한 냄새. 네어 뭐야? 제주도 갯쥐는? 이랬는데 그냥 갔어. <웃음> 너무 세고 사실. 음. 잠깐. 그만 안 하고. 치킨 부드러워. 레오리 <웃음> <웃음> 감자 볶음밥이라서. 어, 풍지 너무 많하네나 <웃음> 이거 하면 진짜 소풍성해진다. 거울을 움직기가 귀찮으니까 포토부스를 키고 해볼까? 뭐 하는데? <웃음> 나 힌게요? 어, 아, 팩좀벌게 어, 너왜 이렇게 당기지항 음, 음, 음. 상이 렇게 여행을 하지. 생각하지 않아? <웃음> 응. 아이, <바이 웃음> <바이> <웃음> <바이 웃음> <웃음> 쉽지 않네 야, 와, 맛있어 모두 맛있을 거 같은데 그니까자 저기 오거리에서 좌회전 하셔야 돼요 하이몰드 가수 오케이 거. 어? 와이 이런... 티아라 롤리폴리 이런 거 요즘 아 롤리폴리는 너무 어, 최신 거긴 어. 하다 T.T.L 몰라 T.T.L? 아 T.T.L 좋아 여성시대 이런 거 알아? 어 알아 어. 여성시대 들어줘. 좋아, 좋아.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카페예요 헉, 근데 저 절경이다, 저게 진짜. 너무 멋있다. 저게 어디야? 한방산. 아니, 저 안개가 저렇게 멋있을 줄이야. 아, 너무 예쁜데? 자리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헉, 너무 좋은데? 괜찮네. 해가 없어도 뭐, 느낌 있네. <웃음> 오늘 해가 안 나나? 해안될것 같아. 안 돼, 우리 차크닉 하기로 했단 말이야. 맞아. 정신 차려. 으아! 음 자, 치웁시다요. 음. 네? 내가 스콘에 생크림 바른 맛. 음 아, 나와. 바나나 크럼블? 음. 음. 음, 음밥 먹고 싶다.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웃음> 런치. 음. 사람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음. 음. 음. 즐겁다 <웃음> 추워서 도망 도망 감성 돋네 바젤도 샀어요. 네, 지금 언니가 고르는 거는 벌떡 <웃음> 네. 음, 어떡해. 이름부터 네. 너무 마음에 들어. 이제 한 10분 뒤에 되나요? 10분, 한 15분 정도. 빨리 매우 털을 주실 거예요. 좋아. 내기하자. 어느 선까지 마실까? 라벨. 라벨? 어. 라벨도 <웃음> 많다고 봅니다. 이것도 너무 많아요, 토니제 <웃음> 생각도 그래요. 근데 이 정도는 먹어야 된대요. 자, 빨리 가져가. 지금 해. 미션이야. 미션이라고? 뭐 어때? 오늘을 하러 들어가 볼까요? 따뜻요아 어, 이제 나오는구나? 썸물 재있어 모르겠어 아직 추워 아 들어갈텐데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씻고 와요 그럼 와땀 진짜 많이 씻고 오겠습니다 레오탕 꼬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거라고, 진짜? 야채 안 좋네. 잠시만, 이렇게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아니, 못 먹지. 설. 그냥 양념장 대가리탕이잖아. 그러면은 응. 우토니워터가좀 <웃음> 많이 필요할 수 있게. 따가자 하이고, 짠. 짠. 음 어, 매운탕 먹고 싶다고 해서 끓여줬는데 아무도 안 먹게 되고 한 매운 생선 머리탕 나만은 조금 퍼먹어야지 야나 너무 배불러 이제 야 오래오래 오래 수다 떨어야겠다 벌벌벌벌벌 벌벌벌 벌벌벌 벌벌벌 벌벌 잘자 <웃음> 아나 아직 멀쩡한데 어오 기절했던 것 같은데 안녕 잘 먹겠습니다 조세시쯤 깼어? 응음 치즈 날씨가 너무 좋으네요 어. 공순이네 여기가 그 나영석 피디님이 자주 가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말 나는 우도 땅콩 막걸리도 먹고 싶은데 다들 체력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어제 하이볼을 먹었는데 음, 여기는 죽으려고 하고 있고요 나 어떡해 아이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지금 야나 대한민국이네 대한민국 t o 주 는데 아, 어, 제가. 오자가... 아! 차크닉하네 이제 커피를 사가지고 뒤에서 차박.. 아 차박이 아니크 차크닉을 할겁니다 오 너무 예쁘다 그치 이거지 저번에 갔었던 파라토도스 결국 또 왔어요 커피도 주셨다 今はトッコんだ今はトッコ今はちょっと変だ。<音楽> 지금 주문을 해놓고 근처 소품샵에 그냥 구경 가려고요. 보고 이쪽에 있었거든, 어? 걸어오면서? 어? 어? 그냥? 저거 저거. 저거야. 너무 귀엽게 생긴 거야, 이 표지 같은 게. 날씨 진짜 좋다 나 제주도 뚜벅이 여행 절대 안 해! 막 이랬는데 지금 이런 날씨면 뚜벅이도 나쁘진 않을 것같아 물론 차가 제일이지 <웃음> 렌트카가 제일이지 나 상식 강남도 안 가는데 <웃음> 되게 비싸네 6,500원? 어머 맛있게 말해 딱 제주는 이 시간대가 예쁜 것 같아 노을기 어, 노을 시작할 때 이가푸딩 약간 녹기 시작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왜 유명한 거야? 왜 유명하냐면 모르겠어 예쁜가봐 음. 어때? 음 푸딩이야? 푸딩 <웃음> 음 심오하군 6,500원? 혹시 거기 사진 찍는 값이야? 그냥 발달브리하고 물렁물렁하네 첫날 와서 먹은 김만복보다 더 맛없어 <웃음> 이거 녹아서 그런가? 그럴 수 있어. 음. 우늘 푸딩 맛없고요. 오늘 제가 사온 고구미 막걸리와 함께 먹겠습니다. 고구마롱 고구마 통통. 동동이네? 동동주 사오셨어요? 어? 그런가 봐. 막걸리인 줄 알았는데? 막걸리 아니야? 동동주인가 봐. 툭 쏘는 거래. 그럼 한 탄산 있는 거 아니야? 파티야 파티 예 나 아, 약간 밀키스에서 고구마 맛이 나는 느낌이라고 이상해. 내 체력이 제일 좋은 것이었다니. 난 아직 멀쩡한데. 사랑 언니의 헤이네이처 마스크팩을. 저 와서 뾰루지가 결국 하나 터지고. 간지러. 근데 내생각 물이 안 온나? 제주도 물이 별로인가? 삼다수가 제주도 거 아니었어? <웃음> 육지 사람이랑안맞나봐 육지 사람이랑 거부하는 건가? 안녕하세 <웃음> <아니야. 웃음> 이런데로 와야 돼 아무데도 안 나오는 곳 지도에 없는 곳 잘래서